안녕하십니까.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어느새 한 해가 다 갔네요. 어, 올한 해를 되돌아보면 초롱부동산의 가장 큰 변화는 어, 사무실 이전 한 내용도 있지만 지금은 상가 전문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 그냥 즐겁게 공부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실력도 쌓아가는 그런 그 일환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송달송 퀴즈로 풀어보기 이런 그걸 가졌습니다. 이걸 같이 퀴즈를 풀면서 100점을 다 맞으시는 분은 이미 더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집으로 가시라 할랬더만 <웃음>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압니다. 이게 100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롱부동산 상가팀과 함께 같이 퀴즈로 한번 출발을 해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월세가 감액이 됐습니다. 전부 임차인들이 힘들다고 깎아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깎아드렸어요. 착한 임대인 그걸로. 그 임대인이 갑자기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다시 세를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임대인이 정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감액 전 차임에 달할 때까지 어, 그때까지는 정액상한 5%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가 문제입니다. O, X 답이 뭘까요?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연습장 꺼내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1번은 O인지 X인지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답은 O입니다. O. 단, 단서가 붙어있네요. 감액 전의 차임을 예를 들어, 100만원 받던 분은 그 100이겠죠? 100이었는데 뭐한 80으로 깎아줬다. 이럴 경우에 그 100이 될 거고요. 300인데 200 해줬다. 300이 기준이 되겠죠? 감액 전 차임을 초과하는 정액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300을 넘는 그런 경우에는 정액 상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원래 있었던 그, 어, 임대료까지 오기까지는 15%를 넘게 뭐 10%씩 올려도 뭐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 착한 임대인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 그거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2020년 9월 29일 날이 법이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막 그때 뭐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1번 맞췄습니까? <웃음> 그 다음에 2번 종전 임차인에게서 임차권을 양도받아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 임차권을 양도받는 거예요.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때에는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어, 그,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 포함해서 10년 안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뭘것 같습니까? 종전 임차인에게서 이제 장사하는 것을 양도를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게 기존 임대차 계약 그다 포함해서 어, 10년 그 안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살아있냐 없냐 요 질문이에요. 답이 올까요 X일까요? 지금 10년으로 바뀐 거는 2018년 10월 아마 16일일 거예요. 바뀐 게 그전에는 5년이었지만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는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지 우리 임대차 그 보호받는 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승계를 받았을 경우에 10년간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입니다. 답은요. 오입니다.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임차권을 양도를 받은 분도 주인 입장에서는 A가 세를 들어있으나 B가 세를 들어있으나 세 주고 있는 건 똑같죠 그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그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뜻입니다 계약갱신 그 요구권이 어, 신규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과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완전히 다른 사람 신규 신규는 10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승계를 받은 경우 그거는 기존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인데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어, 그 승계를 왜 받아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새로 그냥 그걸 썼면 되지 왜그 승계로 해요? 하고가 궁금하지 않아요? 저희 사무실 직원이 그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시험을 치고 나서 굉장히 똑똑하시죠? 다 신규로 하면 되는데 왜 승계받아 가고 남은 기간 까먹고 나머지만 하나요? 이, 이 질문이잖아요. 신규로 하면 그냥 10년이 다 되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 뭐좀 이렇게 승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부부 간에 뭐 명의를 넘겨서 뭐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든지 제3자 같으면 아예 신규로 등록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반드시 승계를 받아서만 해야 될 그런 경우는 앞에 그 포함이라는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3번 지금 1번 2번 다 맞추셨나요 두개다 O였습니다 3번 권리금 회수는 법률상에도 건물주가 보장을 해줘야 하죠 그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면 현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리금 회수는 법적으로 사실은 보장이 돼 있거든요 물론 그 기간이 제한은 있습니다 만기 6개월 남겨놓은 시점부터 만기 끝나는 그 날까지 그 안에 현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해 갈수 있는 그게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인데 그때 서로 막 앙숙이 돼가지고 그 물주하고 그 임차인하고 절대 내가 당신이 권리고받아가는 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건물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임차인이 가만히 당합니까? 뭐상사하든밥주걱을 들고 뛰가든, 신고 <웃음> 있던 신발을 버스가 뛰가든 어떻게 할라 하겠죠. 그렇지만 감정으로 어서 해갖는 답이 안 나오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재개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답은 뭘까요? 정답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을 해서 배상하도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 소송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잘 지내는 게뭐또 윈인이 되겠죠 아까처럼 권리금 횟수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기간에는 얼마든지 소송 제기해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1, 2, 3번 다맞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쉬웠습니다 <웃음> 4번 건물주가 지금까지 점포를 운영한 기존 세입자의 업종이 아닌 예를 들어 지금 초롱부동산은 부동산으로 들어와 있죠 그런데 부동산이 아닌 다른 업종의 세입자를 희망한다고 하면 다음에, 초롱부동산이 여기서 이제 뭐, 다른데로 옮기겠어요. 예를 들어, 어,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주인이 부동산 말고 다른 업종을 넣기를 원한다면, 법이 정한 권리금 그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에 해당이 돼가지고,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줘야 할까요? 어, 예를 들어, 뭐, 들어오는 사람이, 뭐, 저도 부동산 하겠어요? 아니면 뭐, 여기에 사무실을 얻고 싶어요? 미용실을 뭐, 내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그, 건물주 입장에서, 뭐, 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여기에는, 어뭐 카페 외에는 절대 넣을 수 없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그 카페가 당연히 들어오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어, 권리금을 충분히 주겠다 하는 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종을 거부를 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이럴 때 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 뜻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나 이건 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속이 상할 수 있을 정도만큼 임차인 쪽에 현면적 강행 규정으로 치우쳐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프로은 설명을 보면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A업종을 운영해오던 세입자인데 건물주가 B업종 세입자를 구한다면 만약에 식당을 하는 그 임차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집기 비품을 식당을 하는 분한테 넘기면 가장 권리금 받기도 좋겠죠 어, 그랬는데 갑자기 뭐 어, 식당 말고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을 넣으라 한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라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말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걸로 볼수 있는 거죠 건물주 사정으로 기존 세입자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바꿔야 할 경우라면 신규 세입자 주선 없이도 건물주가 직접 세입자한테 충분하게 보상을 해준다면 뭐 세입자 입장에서도 법률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죠 충분히 보상을 해준 경우에는 법에서도 손해배상을 또 하라 안 한다는 이런 뜻이네요 권리금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주라 이 뜻입니다 4번까지 다 맞춘 분 계십니까? 5번 임사인 시위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최대 10년의 갱신기간을 모두 채웠어요 시가 10년을 다 채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사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년 동안 상사를 잘했습니다 평사 잘하고 뭐 권리금 처음에 들었던 만큼 돈다 벌어서 나가는데 또다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을 해주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 문제 풀때 앞에 앞에 문제 풀때 살짝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 이 권리금 회수기회는 만기 10년이 되는 그 날까지 그전 6개월부터 10년 되는 그 만료일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오니다 오. 어, 요거는 대법원 판례에 2019년 5월 16일 선고 2017다 225312호 225329그 판결에 임대인의 권리금 횟수 보호, 권리금 회수 기회 그 보호 의무가 여전히 인정이 된다라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10년간 장사를 아름답게 잘 마친 그런 분한테도 권리금은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6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전차인은 아시죠? 주인이 동의를 하고 세 들어있는 사람이 그게 세를 다시 하나 더 내는 것을 전대차랍니다 전차인 어 그럴 경우에 그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행사기간 어 이내더라도 이 계약갱신 그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 이내라도 임차인을 대유해서 임대인한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어, 어, 예를 들어 초롱부동산 안에 사무실이 넓거든요 저 사무실이 이 안에 붕어빵 가게를 제가 하나 전대차를 줬다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계약갱신 그 요구를 할수 있는 그 기간인데 요구를 안하고 제가 농띠를 부리고 있는 거죠 자기는 계속 붕어빵 장사를 하고 싶은데 임대차 기간이 원 임차인인 초롱부동산이그 갱신을 요구 안하고 가만히 방치를 하고 있는 그, 그런 경우인거예요 그럴 때 저한테 세를 들어있는 저한테 전대차를 받은 붕어빵 그 전차인은 당연히 저를 대위해서 대위한다는 말은 대신해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를 대신해서 건물주한테 계약갱신이 늘려주세요 하고 요구를 할수 있냐 없냐 이 뜻입니다 정답은요 상가건물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약기간이 계속해 존재하고 있다면 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대요 어? 행사할 수 있죠 행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 기간이 남아있으면 소름동산 소장이 그냥 깨어르게 계약갱신 요구, 그 요구권을 그 요구하지 않았다 그부부방 아저씨가 할수 있다니까요 근데 할수 없다 해놨기 때문에 이게 X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권리금까지를 보호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전차인은. 전차인한테는 권리금 해수 기회는 1도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7번. 전차인 도 어이, 7번 문제 나왔네요. 전차인 도 권리금 해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아이고, 방금 답을 다 말씀드려버렸네. 정답은 이건 X입니다. 대학 갱신 고그 요구는 할수 있지만, 어, 권리금을, 어, 해수할 수 있는 기회는 전차인에게는 없습니다. 권리금 해수 기회 보장에 관한 규정은 제10조에서 임대차 보호법이겠죠.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어, 거기에 권리금 회수 그개 보장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입법상 전차인은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실제 내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쓴 임차인에게만 권리금 회수 그 기간이 살아 있습니다. 10년 만기 끝나는 날까지 전 6개월부터 어, 그거는 회수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 사실에서 짧게 시험을 쳤었어요. 100점 받은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 러 문제였습니다. 100점 받은 분은 이미 하산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시를 려 했지만 <웃음> 다행히 100점이 없었습니다. 어, 이렇게 한 번씩 어, 서로 알송달송한 건 이렇게 퀴즈로 확인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 서로 이런 게 쌓여서 또 실력이 되겠죠. 어, 초롱부동산에 상가를 11월 1일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물건도 어느새 몇백건 정도는 모여 있습니다. 물건이 다양한 물건이 있고 또 대연동을 비롯해서 뭐 대연동 동네, 뭐 수영, 다양한 곳에 연산동, 뭐 양정, 곳곳에 초량까지 다양한 곳에 매물들이 있습니다. 매매도 있고 임대도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은 재개발뿐만 아니라 어, 상가도 얼마든지 오셔서 좋은 물건 또 찾아가시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느새 뭐 내일이면 마지막 연말이네요 어,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어, 올해 한해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내년 한해도 내년엔 토끼띠의 해입니다 어, 내년 한해도 또 복이 생내 두루두루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고요 초롱부동산 유튜브와 또 초롱부동산 사무실도 어, 사랑해 주시고 애독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